안녕하세요. 크록스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섞여 있는 동작인데요. 먼저 스킵 잽 드랍, 드랍으로 상대방을 모르고 모르고 다시 반대쪽 렉스루 미스 디렉션 그래서 스텝백까지툭 쏘는 동작인데 다안 쏘았어요. 다 처음에 스킵 잽 드랍까지, 드랍 스루까지는 의도된 동작이었고, 원래 여기 속고, 슛을 던져야 되는데, 안 속아서 스텝백을 한번더 걸죠. 근데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크를 쓰고 발 빼가지고, 슛을 던진 상황인데, 여기서도 만약에 페이크를 안 썼으면 저는 그냥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에서, 그래도 운이 좋게 넣었던 무브였어요. 동작을 보여드리면, 스킵, 드랍 스루, 세트, 뜨고 발사에서 네. 끝까지 이어주니다 다음 동작은 조영준 선수 무브인데요 너무 멋진 무브가 나와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조영준 선수가 크로스 드리블로 간격이나 상대방을 재죠 천천히 드리블을 떼는 박자에서 순간적으로 드라브를 만들어서 몰고 크로스오버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속지 않고 가까이 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스핀 드리블로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요 천천히 박자를 끄는거예요 천천히 박자로 그래서 들어갈 때만 박자를 빠른 박자로 잡아주고 크로스를 때렸는데 안성구 상황에서 드리블을 한번 공격해서 드리블을 수가 없으니까 드리블로 한번 딜레이를 줬는데 뺏스로 나오니까 힙. 인버티드 셰인갓이라는 기술로 이제 제끼고 들어간 상황인데요 인가갓 하기 전에 동작이 약간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동작이니까 그 앞에 상황을 이용해서 다시 반대로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원래 인가갓은 앞에다 공을 뿌려놓고 반대 손으로 자주 들어가는 자주 동작인데 인버티드는 뿌려놓고 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앞에다 쳐서 다시 드랍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적으로 수행갓을 하는 신용만 하고 다쪽으로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동작을 먼저 크게 이으로 해서 수행갓을 한다 상대방을 알려주는 거니까 지금 수행갓을 한다 그래서 페이스테이션 이후에 다시 반대쪽으로 드랍을 만드는 연결 동작인데요 드랍 페이스테이션 하고 렉스를 넣었을 때 미스 디렉션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반대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브로 연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렉스를 넣고 크로스 리프트를 한번더더 더 하면서 드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랍슛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드랍 했지, 스루, 크로스 오버, 드랍슛 저는 항상 막혔을 때, 그리고 골이 험불났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 탄수를 한번 보려고 그래서 그요 상대방이 위기의 상황에서 흥분하기 쉽고, 안심하기 쉬운 상황을 이용해서 페이스 웨는전을 이용해서 그래 마치 그냥 공만 잡고 끝날 것처럼 공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서 끝날 것처럼 행동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대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보여주고 싶은 경기다 보니까, 제가 미리 어떤 기술들을 좀 생각해놓고 와요. 제가 하려고 했던 무브는. 그래서, 레그 크로스오버 드리블로 재다가, 토 리플레이스먼트로 나오면서 헤이테이션을 하고, 이제 여기서 막힌다는 거를 가정하에, 들어가는작을 막고, 스피드 무브로. 마무리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기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토 리플레이스먼트에서 상대가 따라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간격이 멀어진 걸 보고 슛을 던진 상황입니다 간단한 동작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붙어있을 때이 커버하는 손이 커버만 하면 안 돼요 상대방 팔에 내 팔을 걸쳐놔야 돼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은 뛰는 것도 한 팔을 자유자재로못 뛰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뛰는 박자도 안 나오거든요 얘만 딱 건다는 이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압축이 있잖아요 그 스틸이 안 돼요 농구할 때 상대방이 내 팔보다 위에 있는 걸못 봐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상대방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내가 상대방 팔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빼서 걸어야 돼. 상대방도 이걸 알면 자꾸 빼서 위로 올려고 해요 자꾸 이싸움이이 싸움 좋은 선수의 트 스타일이 이렇게 빼는 스타일이 아니고 팔을 딱게리는 거니까 몸 빼서 가는 게 아니고 안쪽도 놓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면 제가 이걸 다 걸면서 쭉 나가야 되는데, 힘 너무 세. 그래서 맨날 팔 걸기만 하고, 이제 포기하는 상황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힘이 저랑 비슷한 사람이라면, 걸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또, 어, 내가 느꼈어. 몸, 되자마자 느꼈어. 아, 안 돼. 난안 된다. 그래서 멈춘 상황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자. 힘는게 핫다리의 지탭 아, 네. 핫다리 슛인데 정신 명칭은 런 레그드 페이더우이 <목소리> 상황에서 그포트톱으로 몰고 들어오다가 들어가면 스킨 스킨 하면서 하프 스킨을 먼저 때리, 때리고요 들어가서 하프 스킨을 때리고 저는 이제 약간 쪽으로 몰아넣고 다시 핫다리를 쓰는 상황입니다 키가 크고 다리도 들, 들면서 이 밸런스가 뒤에서 던지고 윤그 윤성수 선수 숏폼 자체가 위에 올려놓고 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슛만 들어간다면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 될수 있어요 공간 확보도 되고 공간 확보했는데도 오히려 더 뒤로 가서 쏠수있고 제가 있는 힘껏 떼어도 손이 안 닿더라고요 이다가하프스피너한번 밀어놓고 오른발로 디디면서 봤는데 쏠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이어서 쏠 상황이에요 저의 사이즈 스텝은 왼발 떨어지면 오른발까지 다 떨어져서 인정 선언즈는 탑덴드도 이렇게 되고 적응이 잘 되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발로 던져요 기본 슈타임이 빠르지 않는데 스텝 하나 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지는 슈타임이 됩니다 윤선 선수가 크고 붙어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푸쉬해서 드랍슛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리프트를 좀더 제자리에서 띄우는 리프트가 아니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리프트를 띄운 후에 드랍을 만들어서 던진 상황입니다. 공격적으로 상대방한테 붙어서 일부러 붙어서 안 들어가고 드랍하는 상황입니다. 크로스잽 기술 이후에 상대방이 속지 않아서 다시 스루로 제끼는 상황입니다 크로스잽은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가 공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몸은 반대쪽으로 찍는 기술이에요 크로스대고 몸이 반대로 찍고 다시 이쪽으로 제끼는 동작입니다 완벽하게 뚫리지 않았죠? 살짝 속긴 속았지만 하지만 붙어있어서 크로스잽 크로스오버가 안되고 이렇게 치르고 마시고 트레이트이션 똑같이 하고 들어가는 부분만 레그스를 넣어서 들어가는 동작이었습니다 네거티브로 흡해서 밀어야 되는데, 막아버려서 수류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오버로 공간 만든 다음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냥 뜨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다시 내 공간 만들고 레어하는 파워스텝으로. 먼저 두 발로 몸이 커버가 된, 커버가 된 상태에서 원, 투, 두 발로 피니쉬를 파워스텝이라고 하는데 이 파워스텝의 장점은 몸이 커버가 있기 때문에 커버하면서 레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커버한 쪽으로 컨택 이후에 피니쉬도 가능해요. 그래서 크로스오버로 공간을 만들고 이쪽에서 따라오니까 오늘 일부러 갖다 부딪혀서 마무리를 한 상황이에요 네, 크록스맨 시즌 1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재밌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즌 2도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려고 했던 할, 할, 할, 할, 할, 할,